LG 홈쇼핑 채널 35. LG 홈쇼핑 시간이 흘러도 다이아몬드처럼 영원이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채널 45 LG 홈쇼핑 엄선된 상품, 정성화된 서비스, 다이아몬드 품격을 가진 홈쇼핑이 있습니다. LG 홈쇼. 믿을 수 있는 홈쇼핑 지난 40번 지 <웃음> g 홈쇼핑 왔어요. 만날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왔어요. LG 홈쇼핑입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홈쇼핑 LG 홈쇼핑. 난 믿어요. 주변의 요만이 가방 어디서 샀소? 보안이 글게 낡은 선비 같은데 어째 아직 LG 쇼플 모르시오? <웃음> 이것도 그거야 인터넷 쇼핑은 LG 쇼비요. 써본 사람들이 다 알려준다고? <웃음> 과연 믿을만하오? LG 쇼. 인터넷 쇼핑몰 LG 쇼. LG숍에 없는 제품이라면 생활에 필요 없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다 있어요 LG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LG홈쇼핑의 새이름 GS 홈쇼핑 누구보다 높은 당신 당신을 위해 저를 낮추겠습니다 LG 홈쇼핑의 새 이름 GS 홈쇼핑 보다 귀한 당신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겠습니다 LG 홈쇼핑의 새 이름 GS 홈쇼핑 엄마! 나, 나 학교 늦었어! 응. 어, 다들 가 아, 빨리, 나도 늦었단 말이야 알았어 내 일이면 벌써 나방해 있어 알았어 아침마다 바쁘지?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요리하는 뒷모습 정말 예쁜 거 부부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GS 홈쇼핑이 응원합니다 <웃음> 여보 우리 싸우지 말아요 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부부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GS 홈쇼핑이 응원합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보고 먼산 꼭지에 붙이고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줄사 우리 기웅이 또상 받았네 당신 닮아서 똑똑한가 봐 오늘도 화이팅 맞아. 부부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GS 홈쇼핑이 응원합니다 저에게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연인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G.S. 홈쇼핑. 우리 엄마 거래요. 배가 둥둥 같아요. 까끌까끌해요. 음. 입에서 연기가 나요. 아, 아, 아. 깜깜해. 와요. 나 보고 자꾸만 강아지래요 이래이래 잠만 자요 아이에게 당신은 어떤 아빠인가요? 아이를 위해 한번더 생각하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좋은 부모되기 캠페인 GS 홈쇼핑이 함께합니다 면 따뜻해요 녹은 게 같아요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깜빡깜빡해요 얼굴에 그림을 그려요 내가 노는 걸못 봐요 내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요 아이에게 당신은 어떤 엄마인가요? 아이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엄마가 되어주세요 좋은 부모되기 캠페인, GS홈쇼핑이 함께합니다. <목소리> 아, <나 봤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새로운 생활에 눈을 뜨다, 기분 좋은 발견. GS홈쇼핑, 제대로 발견한 거죠? <웃음> 새로운 생활에 눈을 뜨다 기분 좋은 발견 GS 홈쇼핑 <웃음> 자기야, 전화받아. 자기... 휴대폰을 아, 꺼주는 센스 아. 앞좌석을 발로 아. 차지 않는 센스 아. 촬영은 절대 안 돼요. 기분 좋은 발견 GS 홈쇼핑 GS 홈쇼핑에서 만나는 기분 좋은 발견 소문만큼 맛있네 주방이 깔끔해져요 동안하면 조성하죠 엄정화처럼 섹시하게 와, 어? 입소문난 건 역시 GS 홈쇼핑이네 스타 상품들의 발견 기분 좋은 발견 GS 홈쇼핑 나의 패션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자, 완성은 안 됐지만 어때요? 이 작은 모자 하나가 아프리카 말리는 물론 에티오피아 네팔까지 신생아들의 체온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당신의 참여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의 참여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한없이 서툴지만 더없이 따뜻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뜨고 있는 털모자가 저체온증으로 고통받는 신생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의 모자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세요. 본 캠페인은 GS샵, 세이브 더 칠드런, CJ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네? 아니, 우기에다가 애기 모자? 좀 설마 봐 체크가 있어서 굵한 거고요. 지금 저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튀기 캠페인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저체온증으로 맥카면. 고통받는 아이들한테 이 모자를 쓰시오면 살릴 수 있다는 캠페인?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전세계 곳곳에 있는 신생아들이 여러분이 떠주신 이 작은 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살립니다. 2011년 10월 7일 리얼 쇼핑 드라마가 온다. 신네라와 5인의 요원들이 풀어내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 좋은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g s w 리얼 쇼핑 드라마 우리 아이가 l l 졌어요 o s n 세요 제가 철 o 하면요철 o Tosno. Tosno. Tosno. t o s n 리얼 쇼핑 드라마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발령받은 신하입니다단 1분이라도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더 정확한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해요 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아니? 어디까지가 최선일까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철수라면요. 콩도. 나만의 특별한 공간. 컴포트크 내가 텐트라든가. 철대가제 종합적으로 고객의 고민을 바라보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화된 다양한 성품들을 제공하여 기대 그 이상의 만족을 선사함으로써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든다. 풀스토리는 real.gsshop.com에서 확인하세요. 이 근처 같은데 리얼 쇼핑 드라마 엄마의 입맛을 찾아주세요 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결혼기념 여행이라 사진 속에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GS샷 리얼 쇼핑 드라마 엄마의 입맛을 찾아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가 식사를 거부한지 3일이나 지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그게 지금 최선입니까? 저 사진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굉장히 다정해 보여서요. 그래, 바로 저거야. 알지. 바람에 정확한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최적의 상태로 배송하고 고객의 미소까지 확인함으로써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든다. GS샵 풀스토리는 리얼.gs샵.com에서 확인하세요. 리얼 쇼핑 드라마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 재밌게 보고 계세요? 리얼 g s 샵 h o c o m 에서 드라마도 보고 행운도 잡으세요. 큰맘 먹고 시작하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당신의 신념, 인내, 능력, 성격까지 모두 시험에 들게 될지 모릅니다. 쉽지 않기에 더 많이 뿌듯한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 세이브 더 체드란 모자 뜨기 캠페인은 GS샵, CJ ENM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 함께합니다.